안녕하세요! 원샷맨입니다! 청! 오늘은 비피더스 드링킹요구르트 블루베리 드링킹요구르트 사과맛을 섞어서 마셔볼건데요! 비피더스 균은 사람의 장에 머물러서 유산균이며, 비피더스균을 비롯한 유산균의 세포막은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고, 다당류는 항암성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비피더스균은 장 내에서 비타민 B1, B2, B6, B12, 비타민 K, 미아신, 엽산 등을 합성하여 그 일부가 흡수 이용되고, 보호되었다고 합니다. 장 내에 비피더스균이 우수한 상태가 되면, 각종의 영양 성분의 흡수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며 장내 세균층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비피더스균은 노화와 장수의 비결과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피부 미인이 되려면 비피더스를 많이 마셔야 된답니다. 실제 노화와 함께 장내 세균층 중에 함께 비피더스균이 편. 줄어든 것이 연구 결과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디피더스 트링킹 요거트 블루베리와 파가마드 원세트 보겠습니다. 차. 예상외로 블루베리와 상어 맛이 적당하게 섞여졌어요 예상외로 맛있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